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한의학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주 제가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장육부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그오장육부 관련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 건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왜 지난주 이렇게 한주 셨냐면 아, 앞으로 어떤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께 제가 다가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니이라고좀 셨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어 다이어트에 관한 어, 걸 하는 거 어때?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좀 말해줘 나 지금 요즘 다이어트 하는 일하고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제제 제 지인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기가 솔깃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다이, 다이어트 다이 관련한 어,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첫 번째 시리즈 다이어트를 위한 첫 번째 시리즈 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 네 율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무는요 어, 한약재로는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그 효과는 아, 효능을 알아보자면요 우리 체내 수액을 어, 이렇게 촉진시키고 수액 대사를 촉진시키고요 붓기를 빼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저 우리 몸에 있는요 수분을요 방광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요 이렇게 막 잡아 잡아 짜서. 감강에서 배뇨를 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수 삼습에 효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보고 중요하죠. 현대 실험 연구 보고서에서는요. 혈 혈중의 지질 수치를 낮춰 준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한 아, 다이어트를 위한 한약재의 주 어, 그러니까 주 약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무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 요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습니다. 율무 이렇게 쉽게 보는데 어,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작곡밥처럼 해 드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아 정말 쉽죠. 밥 이렇게 쌀이랑 같이 섞어서 드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또 율무 샐러드, 예, 보리를 삶듯이요 율무를 보리처럼 삶아주세요. 그래서 샐러드 드실 때 토핑처럼 뿌려서 예, 드시는 것도 맛도 괜찮고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시,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쉬운 거 있죠? 이제 율무차 아주 많이 팔, 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무차로서 예, 드시는 것도 다이어트 하실 때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또 율무가요. 또 하나의 미용에 관한 팁을 드리자면요. 율무는요. 그. 사마귀를 없애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얼굴이나 여성분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주변 얼굴에 작은 사마귀들이 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마귀가 되게 잘 나는데요 또 어떨 때 제가 좀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얼굴에 그냥 사마귀 그 작은 사마귀가 확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율무만 순수 예, 술, 순수, 율무만으로 밥을 해 먹어요. 다른, 뭐, 쌀이나, 뭐, 다른 작곡 절대 안 되고 율무만요. 그래서 그 율무만, 어, 하루 3시세 끼. 자, 하, 뭐, 한, 3일 정도? 그렇게 예전에는 먹었는데, 그 율무만 밥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하루에서 이틀 이렇게 먹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것도 좀 힘들어서, 사막에 확 올라올 때, 음, 하루 정도 어 삼시세끼 율무밥만 이렇게 먹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좀 이렇게 사마귀가 이렇게 좀 완화되고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사마귀를 이렇게 제거하는 어 이런 효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무가요. 이렇게 기어그 작용이 셉니까. 그래서 임산부 그리고 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또이 임상 관련한 케이스 스터디 하나 말씀드릴, 건,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릴 건 저희 방재학 교수님이 예전에 임상 관련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불임을 치료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젊은 부부 둘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대요. 양방학병원에서 도저히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문제는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 어, 생활 습관은 어떻고 어떻게 뭐, 음식은 어떻고 잠은 어떻게 자고? 근데 그분들이요 어, 말씀하신 게 배고플 때마다 미숫가루를 타 먹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율무차 타 먹고. 그래서 거기서 아하 아 거기서 그러면 이제부터 미숫가루 그리고 율무차 절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그그 그 율무를 어, 드시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한약제, 한약과 또 침으로 불임을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 다행히, 어, 그 율무를 드시지 않고 임신이 이렇게 되셨다고. 예, 이런, 예,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음, 이런, 이런 케이스 스터디도 있듯이, 어,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임산부나, 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율무는요, 또 이렇게 차요.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은, 차신 분들은요, 주의,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을 금합니다. 예. 그래서 율무는요, 그 필요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단기간 이렇게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율무를 요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예. 어, 그 이렇게 율무에 대해서 또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부종을 빼주는 또 에센셜 오일, 어, 말씀드릴게요. 음, 그 다리에 부종을 이렇게 빼주는 에센셜 오일들인데요. 어,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 사이프러스, 진저, 그레이프프트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요. 그러니까, 코코넛이나 아몬드 오일, 네, 캐리어 오일과 이렇게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량, 비율에 맞게 섞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어, 다리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다리 붓기도 빠지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이렇게 촉진돼서 붓기를 그러니까 빠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 보시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뒤에 방강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니까 러 뒤쪽, 다리 뒤쪽, 방강경을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실 때도 방관경을 따라서 이렇게 다리 뒤쪽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경락 흐름에 따라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외측은 위경, 다리, 위경인데요. 자, 위경도 어떻게 보면은 바깥쪽 외측 다리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내측 그리고 발로 지나서 내측은 또 아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바깥은 위에서 아래로 내측은 아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경락의 흐름에 따라서 마사지를 본인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어, 많이 어, 이렇게 혈액 수단 이 촉진돼서 붓기가좀 빠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래, 어,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 정유입니다 정유라서 사용하실 때꼭 정량 예 그리고 사용방법을 어, 제대로 어, 아시고 사용하시는게 중요하세요 자 댓글란에요 저의 이메일 어, 이메일 주소 그리고 블로그 정보 그리고 저의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 에센셜 오일 관련해서 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에센셜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실 분들도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요.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음식, 자, 율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다리의 부종을 이렇게 빼주는 어, 아로마 오일 블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어, 오늘도 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도 어, 다음에도 또 다른 소재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